스토커 안녕하세요. 이치부장 <선어> 여러분들, 키미입니다. <웃음> 무지 반팔 티셔츠 우르르 대량 리뷰에 이어서 오늘은 프린팅 반팔 티셔츠 추천인데요. 오늘은 제품이 많습니다. 빠르게 키미핑 추천 제품들 보라. 가실까요? 스 e r s 자 우선 미니멀 깔끔하게 혹은 캐주얼까지 활용하시기 좋을 프린팅 티셔츠들 먼저 추천드릴게요. 첫 번째는 마리떼의 클래식 로고티입니다. 뭔가 엄치나 깨끗한 아들래미 이미지에 적합한 티셔츠 아닐까 싶은데요. 그냥 청바지에 흰티 국룰인 아이템. 프린팅 티셔츠들은 좀 여유로운 사이즈감으로 나온 제품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스탠다드 세미 오버핏으로 나왔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다섯 가지 컬러웨이로 국룰 흰티 그리고 네이비가 제 눈에는 예뻐 보였습니다. 깔끔한 엄치나 남친룩? 프린팅 티셔츠지만 좀 깔끔하고 담백한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 이 네이비 컬러는 크림 화이트 진에 매칭을 해주시면 약간 프렌치 캐주얼 무드 음. 예뻐 그리고 사실은 이 티셔츠는 커플룩으로 활용하면 그렇게 예쁘더라고 뭐 입어본 건 아니지만 강제로 입혀보긴 했어 저희 모델들 착용감 보시면서 제품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터의 세터 로고 자수 보여진 반팔 티셔츠인데요. 전면에 세터 로고와 자수가 들어가주는데 프린팅은 아니지만 오히려 좋아? 분해 나잖아. 이 티셔츠는 워싱 들어가준 데님 팬츠랑 매칭을 해주면 비록 나는 서울이지만 뭔가 서울 도심 여행 떠난 듯한 느낌? 아, 떠나고 싶다. 넥라인은 니트, 립, 넥라인으로 요게 또 다른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두 가지 컬러웨이로 요 아이보리 컬러감은 조금 더 깔끔 단정하게 입으실 수 있고 블랙은 넥라인 배색이 딱들어다주면서 뭔가 레트로하면서 키치하면서 캐주얼한 무드 깔끔한 느낌이지만 폰트 자체는 살짝 뽀짝한 느낌이 있어서 키치, 뽀짝, 프레피 요런 무드랑 연출해주시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치노 팬츠 같은 거 저희 모델들 체곤샷 보시면서 제품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커페이스의 플라워 스티치 티셔츠입니다. 장인정신 한땀한땀 자수 티셔츠 플라워퍼우, 꽃은 패션에서 자주 트렌드에게 다뤄지는 소재인데요. 요거 뭔가 자수 자체가 굵직하게 들어가지고 크라파스 칠한 듯한 저 엉성한 느낌의 그림체가 제 스타일이에요. 뽀떡하잖아.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제. 웃음> <웃음> 요 티셔츠 또한 뭔가 살짝 키치하면서 깔끔한 무드를 주기 때문에 데님과 또 매칭해주시면 국룰 조합이지 남자친구가 입고 오면 어머 누가 꽃이야 두 가지 컬러웨이로 바이올렛은 깔끔하게 레드는 포인트 주기 좋은 티셔츠로 좋을 것 같네요 요 레드 컬러가 조금 더 눈에 확 띄기 때문에 레드를 입으신다면 좀더 키치뽀짝하게 코디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른 티셔츠들에 비해서 뭔가 원단감이 살짝 달랐는데요 좀 탄탄하고 각이 진 원단감에 실게 가공처리를 해줘서 조금 더 뭔가 원단감에서 느껴지는 그 분해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수가 두껍게 들어가야 좋기 때문에 세탁시 주의사항이 있다고 한데 이렇게 좀 고급진 거 하나 살 때는 뭐 엉두 새끼 이러면서 잘케어해줄수 있는 거잖아? 저희 모델들 착용샷 보시면서 제품 사이즈 감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커즈 다음은 민저 워드로브의 블러 플라워 티셔츠입니다 플라워 너무 러블리해요? 요 플라워는 아니야 스프레이 페인트 뭔가 블러리한 레터링과 플라워 패턴이 들어가져서 뭔가 깔끔하면서 캐주얼한데 이거는 힙하게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두 가지 컬러외로 요건 화이트냐 블랙이냐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프린팅 티셔츠 국물 조합은 데님이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살짝 힙한 무드 너무 빡센 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로 살짝 힙한 무드 입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델들 착용샷 보시면서 사이즈 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포즈 넘버 no. 에잇의 아나블릭티입니다 스토커즈 채널에서 처음 다룬 브랜드이지만 이약봉지 맘에 들었어 정말 요즘 영양제의 중요성을 깨닫는 나이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 티셔츠를 입으면 잘 챙겨 먹지 않을까 심지어 프린팅에 워크아웃 운동한 전후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까지 챙겨주는 그런 티셔츠 흑백 감성이 너무 과하지 않은 힙한 무드? 나일론 팬츠나 트레이닝 팬츠랑 매칭해주시면 되게 예쁘게 매칭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흑청 워싱 들어가준 데님 꺼내들어요 건강 챙기면서 힙해지자 <웃음> 저희 모델들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세요 Stalkers. 자, 지금까지의 프린팅 티셔츠가 나에게 조금 덜 힙해, 키미야. 좀 무난한 걸 하신다면 이제부터 좀 힙한 스타일로 가볼게요. 저 요즘 좀 스타일이 힙해졌거든요. 힙한 느낌 첫 번째 추천은 그레이즈 멀티로고 티셔츠입니다. 샘플 밖에 없다 시는데 쫄르고쫄라가지고 제발 리뷰 좀 하게 해달라고 받았쥬. 앞판에 그레이즈 레터링이 다양한 폰트로 프린팅됐는데 음, 어디보자. 내 취향은 저 빨간 휘갈겨채랑요. 저반 채울랑 말랑채요. 감질만 나는데, 저거 약간? <웃음> 그레이즈 제품은 그래픽도 그래픽이지만 와방 큰 사이즈가 좀 힙한 무드에 한몫을 하니까 이 와방 큰 사이즈는 참고해주세요. 그래서 이 힙한 무드를 바지까지 끌고 가줘서 좀 해진 것 같은 느낌의 바지랑 매칭해주면 되게 예쁠 것 같고요. 혹은 이건 좀제 취향이긴 한데 너무 힙하게까지는 가지 말고 카고 팬츠랑 매칭해주시면 제 취향일 것 같네요. 막 이런데 긴팔이랑 막 레이어링 해가지고 좀 손에 가더어 올리고. 그리고 촬영 당일 샘플밖에 없는 상태라 사이즈가 3사이즈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저희 모델들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Talkers. 다음은 주황 몸무의 브러쉬 페이딩 하프 슬립 티셔츠입니다. 레터링을 입체적인 자수로 좀 느낌을 내주는 티셔츠인데요.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 정도는 그리고 너무 힙하지도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을 선 정도 아닌가요? 아 그래도 나름 힙해. 워싱 느낌이랄까요? 뭔가 어, 어디 공사판에 한번 이렇게 싹 쓸려가지고 온이 느낌이 되게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 공사판 느낌 끝까지 갖고 가서 워싱 팍 들어간 데님 같은 거 매칭이 좀 예쁠 것 같고요. 두 가지 컬러 이로 블랙은 좀 은은하게 예뻤지만 네이비가 요 네이비가 굉장히 요 워싱버그 듯 느낌 컬러 표현이 되게 예뻐 그래서 저는 요 네이비를 카고 패치랑 요즘 매칭해서 입고 다니는데 제 취향이에요 <웃음> 요 제품도 저희 모델들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토컬즈 <목소리> 다음은 노매뉴얼의 DA 티셔츠입니다. 노매뉴얼은 좀 예쁜 프린팅 티셔츠가 많잖아요. 좀 흔하지 않은, 뭔가 누군가 겹치지 않을 걸로 골라봤어. 천사인가? 해골인가? 그리고 이 고대 문양 같은 폰트로 된이 노매뉴얼, 이것도 마음에 들었어요. 그리고 막 번개가 우르르 막저진는데 웅장하잖아? 그리고 프린팅 티셔츠에 좀 컬러감이 좀 들어간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얘가 예쁘더라고. 세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블랙 컬러가 좀 무녀무난하게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블루, 쨍한 블루 컬러가 아, 좀 여름에는 컬러 입고 싶지? 않아요? 내가 관종이라서 그런가? <웃음> 그래서 노매뉴얼 무드 살려서 좀 빡센 바지랑 이렇게 좀 빡센 프린팅 티셔츠 한번 매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 쨍한 컬러로 관종 룩 이런 거 카고 팬츠랑 매칭해주시면 안심심하고 좋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힙한 느낌 내고 싶다 프린팅 티셔츠 그러면 모자 이런거 주얼리 악세사리도 신경 써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희 모델들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은 슈퍼서브의 클럽 레플리카 반팔 티셔츠입니다 요새 이런 축구복, 저지 요런 스타일이 좀 하이프한 것 같은데 그때 그 시절 기억 안 나? 스포츠웨어가 좀 트렌디했던 그 시절 그다고 나잘 몰라요 아무튼 이 티셔츠 스포티하게 두줄 어깨 라인 들어가지고요 프린팅 디테일마저도 축구복 느낌으로 유니폼 느낌 세 가지 컬러웨로제 취향은 깔끔하게 화이트 아니면 조금 특별하게 베이비 블루 컬러 예쁘더라고요 이 티셔츠도 사이즈가 좀 와방 크게 나왔으니까요 기존 저희 모델이 엑라 라지를 입었다면 이건 미디움 사이즈를 입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지 스타일의 티셔츠는 데님도 무난하게 잘 어울려요 레트로한 맛으로 하지만 저는 카고 팬츠랑 입는 거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내 스타일이야 저희 모델들 착용감 보시면 사이즈 감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Stockers. 자 이렇게 해서 제 기준 지금 나와있는 티셔츠들 중제 취향에 맞는 다양한 스타일의 프린팅 티셔츠 추천을 해봤는데요. 봄 여름 시즌에는 프린팅 티셔츠는 활용하기 좋고 올 시즌도 트렌드가 캐주얼 무드기 이 때문에 좀더 강력한 프린팅을 입어도 트렌드 세터가될수 있잖아. <웃음> 관종에겐 딱 좋은 트렌드다.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과감한 프린팅도 입어보시는 거 어떨까요? 자, 키미빅 프린팅 티셔츠들 입어보셔야겠죠? 오늘 추천드린 전 브랜드 전제품 이벤트로 나갑니다.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길 바랄게요.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예쁜 아이템들 있으면 이렇게 모아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일 성수동 게러지 세일에서 뵐게요 안녕 많이 와주라 나도 너네 얼굴 좀 보자